나에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마음속 한켠 어딘가 그리운 사람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1월 재회운이에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누군가,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 분이라면 이 타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분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리딩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1번분 본인의 마음이라는 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위쪽 세장의 카드부터 살펴보면 어떤 남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완드의 왕이에요. 분명 나에게 1월 중 어떤 기회, 어떤 소식을 들려주려고 할 텐데... 나는 그 사람이 들려주는 소식이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고 어쩐지 이게 진심일까, 혹은 내가 이 말을 믿어도 될까, 우리 사이에 해묵었던 어떤 문제들이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고 크게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완대왕은요 아주 능력에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람임은 틀림없지만 이걸 믿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 즉 어떤 굉장히 안심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이 카드도 1번 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마녀가요 수학을 하고 있죠.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지금은 내가 수학하기 위해 너무나 애써야 할 때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물들을 다잘 키우고 이제 딱 거두기만 하면 됐을 그 시점을 떠올려 보세요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거두는 게 좋을지 얼만큼 거둬서 어디에 쓸 건지 고민이 많아지죠 만약 나에게 이런 뜻밖의, 뜻밖의 제안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습처럼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더구나 다음 카드로 나온 이 카드를 보셔도요 뒤를 돌아보는 마녀가 있네요 이 마녀는 달밤 새로운 길을 떠나고 있어요 아직 과거의 검을 가지고 가고는 있지만 글쎄요 새로운 여행에 이 검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그리워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접촉은 한번 하려고 할 텐데 그걸로 인해 나의 마음속에 어떤 공포가 자라나는 모습, 내가 맞는 일을 하는 걸까, 맞는 선택을 하는 걸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카드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더군다나 극복해야 할 점으로 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인간관계도 마치 어떤 우리가 열심히 길러서 수확을 하는 어떤 농작물들처럼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별 카드와 같은 상황을 떠올리게 되죠. 그 사람과 단둘이 있었던 꿈만 같은 시간,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조금씩 변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난다 못 만난다 이것보다는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럴 중에 한번 주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오히려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겠고 그리고 과거가 1번 분의 발목을 묶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 카드까지 나와서 여기에 어떤 내가 힘들어질 만한 상황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좀 해보고는 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왔을 때그 모험을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지만 만약 이 사람과 내가 싸웠던 어떤 문제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지만 헤어지게 만들었던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히고요 어쩌면 내가 그 문제들을 잊은 채로 이 사람을 만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로도 보여요 어떤 식으로든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사람을 잃는 것과 그 사람에게 내가 도저히 참지 못했던 어떤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사람이 어떤 점에서 나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만약 어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끝낼 것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의미 깊게 생각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장애물로 별 카드가 나온 것을 봤을 때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변했고 완벽하게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 우리 사이에 관계에 쌓였던 어떤 것들은 반 반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제가 이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2번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은 좀 진정하고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 전체 카드에서 드러나 있어요. 지금부터 2번 분과 그분이 제외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2번 분이 굉장히 슬퍼하고 낙담하는 모습이 보여요. 마녀가 이렇게 엎어진 잔을 보고 슬퍼하고 있어요. 뒤에 아직 엎어지지 않은 이런 잔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어쩌면 이 이별, 재회를 생각하게 한 어떤 상황이 2번 분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 몰라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어떨 때에는 그 상처가 더 쓰라리게 느껴지고도 나죠. 그런 것처럼 이번 분께서는 지금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 더 이상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다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타로카드는 지금 연락을 그저 기다리거나 우울해하거나 혼자 틀어박혀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의사소통이 바로 열쇠라고 말하죠 이런 것처럼 지금은 내가 간절히 제외하고 싶은 누군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해보아야만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이 마녀는요 남자 마법사는 저기 용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용을 향해 날아가면 용에게 꿀꺽 삼켜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보물은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쪽으로 당장 날아가야 할 상황, 이야기를 해봐야 할 상황이고요. 슬퍼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함을 카드가 아까부터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연락이 너무너무 슬프다, 고통스럽다, 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형태의 방식보다는 아주 친근한 형태,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넌지시 돌려서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든지 같은 다정한 형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분이 재회를 위해 넘어야만 하는 장애물로 바로 이 조언의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가를 할 때처럼 내 숨을 지금 생각의 호흡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일어난 상황보다 지나치게 나쁘게 너무나 우울해서 더욱더 안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그저 내버려 두면 안될것 같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이 감정을 사귀고 그리고 마음 정리를 해서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용을 향해 날아가는 마법사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날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분에게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나와 헤어졌느냐 하는 식의 조금 어떻게 들으면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보다는 말을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 사람을 걱정해주는 식으로 하는 연락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네요. 이, 이 경우에는 연락이 먼저 오기보다는 내가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 지금 너무나 슬퍼 이 마녀처럼 낙담하고 계시다면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 내가 바라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 분은 바라시는 분과 재회할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1월 중에는 재회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그분은 어쩌면 헤어지고 나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동안 연애를 하며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어쩌면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 못 갔던 모임에 가면서 그곳에서 조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나온 카드로 봐서 여러 사람들, 어쩌면 여성이 있는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조금 흥청망청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마 이것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종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검 10개의 카드, 이런 고통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한달 동안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만나느라 조금 바빠서 재회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연애를 하면 사실은 연애하는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무심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느라 약간은 정신이 팔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섣불리 어떤 재회의 연락이나 재회하자는 움직임을 하면 이런 마녀처럼 조금 내게 힘든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재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꼭 넘어야 하는 장애물로 바로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어떤 마법사가 검을 지고 혼자서 마구 날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 카드의 내용처럼 내가 주도권을 좀 가져와야 하거든요. 이분이 어쩌면 좀 고집이 세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확실하고 약간은 모임에서 리더를 하기를 좋아하거나 리더가 되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데요. 이 제외에 한해서는 내가 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거나 혹은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완전히 내버려둬야 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보이네요 어떤 경우에는 서로 타협해가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답이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주도권을 내게 가져오지 않고서는 제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조금만 더 조언을 드리면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놀고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나도 내 친구들과의 모임 혹은 오랫동안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도 과거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세요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이 과거의 내 사랑,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누군가의 만남이 정말 애틋하게 그리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는 한동안 계속 제외 타로를 보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카드에서 말했듯이 누군가를 만나, 내 친구들을 만나 조금 활발하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좀더 밝게 지내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당장 이번 한달 동안은 재회가 어려운 것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나중에라도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에너지가 아주 꽉차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집안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우울하더라도 약속을 잔뜩 만드셔서 밖으로 나가시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 분은 그분과 제외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나온 구조를 보면 이 카드의 리딩은 듣는 사람에 따라 참 결과가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리딩 자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곤 있지만 그만큼 마음의 불안함이나 갈팡질팡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말이죠. 일단 보시면 어떤 바보의 카드 멋대로 어디론가 향하는 마녀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은 무모할 필요가 있고요 앞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재해가 될지 말지 연락을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되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상대방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상대방은 지금 약간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면 너무 아프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카드를 보시면 두분다 굉장히 갈팡질팡 하고 있네요. 이 카드는 심지어 동전이라도 던져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라 라고 결론을 낼 것을 종용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만큼 마음속에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 세 번째 카드도 마법사 카드가 나왔는데 마법사 카드는 분명 훌륭한 능력을 가진 카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기 어려워지죠. 이렇게 두분다 갈팡질팡 어떻게 보면 손실도피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만 있는 생각만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재회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희망을 상징하는 카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희망 좋은 생각들을 해야 하고요. 심지어 마지막 카드마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구요 그리고 이 카드는 재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또 하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만약 4번 분이 그분에게 좀 혹독하게 말했다면 조금 못되게 말을 했다면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네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정말 입에서 안 나올 때가 있지만 지금 재회를 바란다면 그런 쪽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이 카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카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1월의 재해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현실 도피를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만 많으니 누군가 확 접근하기는 힘들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있는 마음 그대로 꺼내서 사과를 한다면 사실 재회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내게 했던 그 사람의 어떤 가혹한 말들, 내가 한그 사람의 어떤 가혹한 말들은 어쩌면 그당시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말일 테니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마음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면 제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5번 분은 그분과 제외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보시면 두분 사이에 쌓인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두 분이 지금 서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쩌면 5번 분이나 그분은 둘중한 분이 다른 사람이 있다 혹은 바람을 피웠다 까진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라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생각해보라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쏠리지 말고 이 검의 왕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다음으로 나온 여사제 카드는 이두 개의 기둥을 주목해 보셔야 할게 있어요. 흑색 기둥, 백색 기둥이 있고 백색의 초와 흑색의 초가 있죠. 세상에 그렇다 아니다, 이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갈라서 딱딱 나뉘어 있는 일은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카드인데요. 어쩌면 내가 거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두 분이 헤어진 건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건 서로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어떤 나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의 사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누군가가 보이네요 이 카드의 뜻은 두 분이 재회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카드인데 어떤 나쁜 방해자의 카드가 나왔어요 누군가 이 상황을 실제로 있는 것보다 앞 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새로운 사람이 있을까, 또 다른 삼각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고 나를 걱정하게 만들려는 누군가가 있어 보이거든요. 실은 여기까지만 카드를 리딩했을 때는 두 분이 제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동그라미도 X도 아닌 세모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카드가 나옴으로써 두분 사이에 오해만 거들 수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카드는 파란 달의 카드예요. 내게 온 어떤 드문 기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을 가린 누군가가 있다면,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는 좀 듣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두 분이 다시 만나려면 두 분의 사이를 방해하는 두분 사이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보시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마녀들을 이기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진짜 원하는 것들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믿으라고 하죠 이 카드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카드라고 할수 있겠어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나쁜 추억 이런 것들이 떠올렸다면 그런 것들을 밀어내시고 아주 이성적으로 최대한 할수 있는 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했던 어떤 말, 지금 하는 어떤 행동들이 꽁꽁, 꽁꽁이가 있고 수상하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세상에는 이렇게 흑과 백처럼 딱딱 나뉘는 일이 없으니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 1월에 나에게 올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5번 분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